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어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목소리>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저는 김선태입니다. <웃음> 저는 어, 인터넷으로 Paul Soul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요? <웃음> 인터넷으로. 가명? <근데> 가명요 <감형?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진짜로 어, 영어로 Paul Alexander Fournier. 근데 한국에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웃음> 아, 예, 예. 바꿔야 예. <웃음> <웃음> 어요오 프랑스어 이름을 지아아요 그, 예, 예. 프랑스... 아, 프랑스어 이름래는 프랑스어 아요 프랑스어 이름아 이름을 찾 프랑스어 이름아요프랑아볼 외국에서 아어요아볼까요어어요어 이름을 어아어이스어아어요 날씨 어이요 저기? 스많이 오죠 아이 <웃음> <웃음> 우울증? 네? 우울증? 아, 전 좋았어요 네. 전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예. 아. 생각보다 많이 안왔던데 들은 거에 비해서는 아. 그렇게 많이 안 왔던데 같은아 그래요? 예. 아 생각보다 그 드는 게 보다? 네. 근데 이거는 날씨는 한국은 like, 어떤 한국에서 어떤 날씨 있어요? 아. 원래 한국에는? 아, 어때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예. 습하고 아, 겨울에는 춥고 네. 건조하고 아 네네네 왜냐면 근데 이건 웃긴 게 응. 몬트리올은 저는 몬트리올에서 왔어요, 캐나다 네. 그 다음에 몬트리올 날씨, 그 다음에 한국 날씨 아주 비슷해요 아 그래요? 여름에 아주 습하고 더워요 그다음에 그래도 한국이 더 덥지 않은? 아 네, 그몬트리올보다 조금 더 더운데 에헴. 그 습하기 에헴. 그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그래서 엄청 괜찮아요 아, 섭섭해요? 목이 많아요, 목이? 아, 너 no. 그, 웃긴 게... <웃음> 네. <웃음> 오케이, 저는 아주 놀랐어요, 왜냐면 몬트올에서 도시에 있으면 목이 네. 없어요 근데 숲에 아 가면 목이 많아요 한국에서 네. 서울에 있으면 도시에서 목이 엄청 그 많아요. 많아요 집에서도 네. 가끔씩 12, 12월까지 있어요 집안에 아, 가끔씩 갈수 있어요 가끔씩 네. 맞아. 네. 맞아. 네. 근데 습에 가면 없어요 거의 습에 가면? 예이상해이상해죠만데만데 네. 도시에는 왜 없죠? 도시몬트로 네.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왜냐면 그... 하수? 하수구? 아마 조금 달, 다르게 다 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더 다르게 수월 시스템 이거 예, 한국말로 뭐라고요? 그 하수구 하수... 아마 그냥 하수도 하수도 어, 아니면 아 한강 때문에 한강 예 한강은 원래는 모기들 물 필요해요? 어. 아 근데 한강 강이니까 물이 움직이니까 모기야 흐르는 물 흐르는 물예맞아 흐르는 물 흐르는 물, 예, 흐르는 물. 흐르는 물. 오, 물. 좋은 단어예요 흐르는 물이니까 아마 모기들 원래 Uh, 어 그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 m a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웃음> 모르겠어요. 네. 궁금해요 근데 mm. 네. 네. 왜 그럴까요 아아주 모르겠고 때거리면서아 그거 때문에 그 아, 한국에서 이런거 팔아요 집에서 네. 어떤 l i k 뭐이 브랜드 이름 기억 안나그대 조금은 홈 친구 캡틴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저기 거, 한국 브랜드. 근데 파란색이 예, 파란색인데. 파란색. 로고? 로고가 예, 파란색이요? 예, 로고는 파란색. 그 다음에 저기에서 음. 집에서 있으면 음. 모기는 없어요. 없어져요. 홈키퍼 홈키퍽 모르겠어 브랜드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춘천 <웃음> 하면 그 다음에 천천히 라이카만. Like, 아, 연기. 예, 그나마 이 어떤 연기 때문에 아. 어, 모기들 없어져요. 홈키파 맞네. 죄송아. 홈 홈키프렌드, 홈프렌드 아니면 키파. 모기 위에 원래 는집에서 모기 많이 있으면 이런 날홈 like, 친구 막 like, 기계에 살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기들 죽어요. 음. 알아요? 응. 음. 너는 이름 뭐예요 브랜드? 브랜드? n d brand, brand uh, 뭐, 아이거는 아, PPL 아니야 아,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근데 그냥 기계 그 목이 죽이는 기계 아, 있어요. 아, 예. 아, 예. 어. 요홈메트 홈메이. 홈친구 아까하아 홈친구라고 했는데 홈메이드. Just 홈메이트. 아, o u l d your name mate. is home t I h i n k No mate. I know mate. Mate m a t e Really? Yeah. I t i n m t Different. I g t s You you're my mate. You my buddy. Okay. Yeah. 맞아맞아맞아 oh, 이거는 영어로 생각해 보면 like, oh, you're my friend, you're 음. my buddy, 음. you're my mate, 음. you're my bro, 음. you're my... You know, 여러 음. 가지 이런 단어가 있는데 네.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항상 그냥 <웃음> 생각이 안 나요? 너는 내 친구 친구 내 네. 베프 네. 아 베스트 프렌드? 베프? 베프이 단어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아 베스트 프렌드 베프 오케이 베프 오케이 친구, 뭐 형, 이런 거, 그다음에 형! 뭐 형, 형! 형 <목소리도> 형, 동생 하자, 뭐. 예. 형 동생하자, n 예 y 요 n 동갑. 동갑, explain, <personalized> <to someone> <목소리도> <right>? <목소리도> to really 동갑. o n g 아니, 야 g Yong, Yong, Yong, Yong, Yong, e o n g Yong, e o n g Yong, Yong, y o n y o u g Yong, y n Yong, Yong, o n y o n e Yong, Yong, Yong, Yong, Yong, y o 어 g Yong, y o n 동갑. g y o n g o g o n y y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Yeah. Yeah. 아마 왜냐 대부분 사람들 항상 형 아니 그냥 이름 쓰니까 yeah. 벌써 느낌이 모르니 반말 반말 쓰면 느낌이 mm. 벌써 like 아 우리 사이는 좋아요아 아, 서로 반말로 얘기할 수 있는 사이는 네. 좀 친한 사이다. 예. 맞아. 아마 맞아. 그것 때문에 이런 단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 영어로 우리는 항상 뭐뭐 뭐 언어는 조금 비슷해요 mm. 항상 아, 친한 이야 높임말, 높임말 비슷한 마늘. 예. Yeah, yeah. 그래서 우리는 아마 브로 o 이렇게 사이 할수 있어요. 아맞 bro 아, 쓰면 네. 오, 우리 사이 아주 좋아요. 오, 어,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yeah.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주. 오, yeah. oh. oh, bro. bro. You my Because buddy. Language is similar. 예. Yeah. Yeah. 아마도. Maybe. i t possible.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It's 생각이. possible. 예. Yeah. 다음 um. 문제 하나 해볼까요? 문제 하나. 문제? 문제. 오케이. Okay. 한국말 문제. 예. Yeah, 해봅시다. Just 날 잡다. 날 잡다. 날 잡다. 오케이. 날뭐 h 다 t does it m e a 잡다. Ah, check out Chuchuke Pomian. 노 i 잡다. 날 잡다. Like, will you plan to have some event? 오케이. l i k e t a... 아, 날 잡다? h t n h t Night. Night. Night. Night. i You decide the date. Yes. Which, you, which date? Yes. Yeah. And like, we're going to marry, but what day should we marry? Right, right, right. Okay, so w e e deciding the date. Right, right, right. right. Yeah. Okay, okay. The l i g h t When you check, a t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Okay. Okay. o a y o y o o k a a 저 이제 사장식 있는데 여기. 어 아, 맞아. 착워 착 있어요, 맞아. 착워도 네, 있어? 예. 어, 그럼 오케이 날 착가 이거는 알아요. 예알았서 써요. 분명 알아서 써요.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헷갈렸어요. 나이. 아, 그, 그것 제, 때문에 나이 제 발음 다 찍. 아니에요. 선생님 발음 이상해요. 안 믿어요. 믿지 마세요. 음. 발음 근데 이상해도 익숙해져야 돼요. 발음 익. <웃음> 익숙해져야 돼요? 저는 익숙해져 맞아 맞아 음.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저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음. 우리 와이프는 한국말 할때 저는 잘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익숙해졌으니까 아, 예. 근데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음. 막 김구라 같은 분 보통 you know, 근데 연예인들이 어려워요 더 정확하게 발음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 진짜? 그러면 나 like, 김구라 씨 진짜. 근데 김구라는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김구라 씨라고 아주 변하면, 빠르게 그래서? 말해요.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빠르게가 아니야. 빠르게. 그다음에... 바르게가 아니라 빠르게. 어, 빠르게. 아주 빠르게. 예. 빠르게. 빠르게. 아. <웃음> 빠르게. 제가 이런 예, 예. 발음 문제 있어 예. 많아요. I... 저는 많이 있어. So double consonants. Hard. 원래 처음한테 예, 예, yeah, yeah, 그. 이거는 피읍? 피읍? 요 이거는 이거는 피읍 아, 피읍 피읍 아, 피읍 피읍 피읍 오케이 음, 피읍, 피읍. 피읍. 음. 그 다음에 그 이거는 뭐죠? What, 저한테 저 똑같애요 아 더블 비읍? 예 yeah, 더블 비읍 쌍 yeah, 비읍 예쌍 yeah, 비읍 쌍 비읍 이거는 좌대 똑같애요 어 어떻게 okay. 따라요? 아마 빰빰예 like 공... yeah, 이거는 빰 네, 이때는 쌍비어, 쌍비어. o 케 a And pa. y e a that's good. e when you start t talk a o u when you b it, i s o t p a r t o s t o a k e a t o y a o a o Okay. Okay. a o a Okay. a a a b a y Okay, you go, okay. Yeah. This time, this time double m up to t h o m it was also? Yeah. Ah, b u s too k c a r e d Yeah, yeah, yeah. So, ah, okay, you tricked me. Come <laughs> soon. <laughs> I just have to test. Yeah, yeah, yeah, t s g o i s good, okay. p yeah. a That sounds like this one. p e e Okay, that's good. <laughs> this time? h r r y o u o BAM! Ah, double. Okay, this time, I change d the vowel. 오케이. 개개. 이 오, that's right. <목소리> that's right. Yeah. You say 피 i 피 p 네, u 비읍 or piu. 비읍 p or p i or 이 i e m Piu, 게이 okay. okay. 옛날에 mm. 한글 배웠을 때 uh -huh. 소리로 안 어떻게 막그 이름 안 배웠어. Like, shit, 이런 거. 아, oh, okay. 배웠어요 그냥 okay, 눈으로 배웠어요 okay. 그래서 okay. 이거는 알아요 그래서 어. 눈으로 볼수 있는데 okay. 그것 때문에 like, 예를 k 면 영어로 a B, C 음. 제 아, 아, a 알아요 a a y a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성격? You're doing pretty good. Like, almost more than 70, 80%. Yeah, 80%. 80%, 80%. Yeah. oh, nice. OK. a h 나쁘지 않아요. But you have to be like 100%. Yeah, that's a problem. If, you can, is, if you're my student, yeah, you I have to like be 100%. 100%. Uh, Teacher s o hard. 아까 망치 어디 있어요, 망치? 뭐라고? 망치, 해물. 아, 망치 있었어요, 예, 저기. 망치 주세요. 망치 주세요. 누구 거예요, 근데 저 망치? 대표 아제 대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는 잠못할때 이건 아 아니, 방성해 무릎? 저래, 무릎? 맞아 제가 무릎 수술했어요 왜냐면 <웃음> 대표 때문에 무릎을 때려요 아아난 외국인이 왜 이런 말해서 이상해 <웃음> 아니야 그것도 발음 <웃음> 그 <아직> 못해? 그 선거가 지금 발음 못해 죄송해요 이건 대표 이건 비읍이 아니고 비읍이라고 <웃음> <웃음> 어, t s <that's> fine <웃음> 한국에서 예 yeah, 오케이 okay. 궁금해요 왜냐면 영어로 우리는 우리 하고싶은 말 찾을때 l like, i uh, k 음. 어.. 이런 어.. Uh, 어.. Uh, uh, yeah. like.. Yeah. 근데 한국사람들 뭐라고해 아까는 대표는 uh. 저기 뭐야 저기 아니면 박명수도래 아 저기. 박명수도 like, uh, 저기 뭐야 저기 이, 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저기 어, 거시기 음. sometimes.. I 거시기? 진짜? 거시기? 맛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말> 거시기? <웃음> 거시기 아니, 난안 들었어요 When you don't know the, forgot the name 음. 아, 거시기거시기 거시기, 뭐지? 아, 거시 like 그 고시, 오케이 okay, But okay. it's more like o 전라도 dialect, usually But 음. still, also 그래서, people can use it, yeah 그래서... Yeah, 그래서. 아니면, 아니면 음,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뭐야? 또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음, 뭐지? 뭐지? 저기 뭐야? 그게 말이야, 말이야 그게 말이야? 음. 아니,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근데 말이야 어, 말이야 뭐지? 근데 말... 뭐야 저기 아... 그래서 저는 한국인처럼 하고 싶으면 응. 어떻게 응. 해야 돼요? Just... 이제 뭐야 저기 아 그렇지 아... 아... 아... 그... 아... 아... 아 뭐지 아, 뭐지? 아, 아 그거 그... 있잖아 아, 그거 있지 아 있잖아 아있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몰라? 그거, 그거, 아, 그거... 아, 아, 아, 그거 아 뭐지 아 모르겠어 그거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웃음> 저는 중학생 여, 여자이면 다르죠뭐라고 해야 돼요? 중학생 여자. 여자들 아, 여, 여, 여자들이 쓰는 말. 네, 뭐라 고좀 네. 모르겠네요. 뭐라서인지 <웃음> 잘 몰라요, 선생님. <웃음> 네. 에, 아, 뭐라고 쓰지? 여자들. 네. 여자들, 네. 여자들. 똑같지않나 다른가? 자기 <웃음> <저기 웃음> 뭐야? 아니야. 다른 말 그러니까 선생님. 왜냐면 저, 저, 예를 들면 봤어요? 보, 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왜냐면 좀 봤는데 근데 안나요예 뭐냐면 yeah, yeah.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음. like 고등학생 여성분들 음. like 말투 있어요 음. you know like uh. Uh, you know <웃음> like 이런 행동 이 있어요 하고 <웃음> 예를 들면 l i 마운살라저시트 조금 음. 다르게 음. 이렇게 말안 해요 그래서 궁금해요 여자 음. 저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요 들으면 알겠지만 아마 들면 아마 네. 바로 알아 요 근데 격 네. 이렇게 하나 조기뭐야저기뭐야 네, 저거 아 뭐, 모르겠어요 <웃음> 재밌죠? 그래서 음. 나중에 나, okay. 아니면 예 때문에 우리는 전화하면 음.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 저한테 말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음. 영어로 Oh really? Oh, 음. Okay. 음. oh yeah? 음. Okay. 음. okay Oh yeah? Okay Oh 아, o okay. a 그래서 리액션 뭐라, 리액션 뭐라고 okay. 할까 한국말은 뭐라고 할까요? 응응응 so, um, um, um. l i c t l I'm listening 응. Right? 응, 응, 응, 응. 응. when someone is... 게설 l 할때 o r e 어네네네 e l i k r e o n t h e p h o n e y o e o r r e u e r e r o u o r r e o y o y o r y e y o u y o u e y y e y e y e y h e y o u e y u r e 어 o e u s t y o u c e n e y u you're... y o u e y e y y o u e y u e y e y o u r o 아아아 이거 웃긴다 엄청 웃긴다 아아아 엄청 웃긴다 아 너무 좋아 아아아아아은데아 t s 센아 n t a t that's r e a l l e r t e 아 이거는 한국에서 우리 한국, 외국인들 처음으로한국말 배울 때 우리는 네. 습니다, 입니다로 배워요 텍스프 yeah, yeah, 맞아 맞아 네. 근데 아마 회사에서만 쓰는 음. 것 같아요? Yeah. 아, 습에서 yeah.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회사에서? 왜냐면 아나운 o u n c e r s a 스 d a like news, but I think in the s e s s 어요 n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 o 어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 o n 이런 거 k like, Like, let's say, like, 이번 주에 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ike, 수고하셨습니다. Okay. Yeah. 근데 이거는, yeah, just 말투, 이건 좀 you know, 말투, 이거는... Come, come on, face. Yeah, yeah. Yeah, yeah. Come like, face. 수고하셨습니다. Otherwise, like, like in the, in the normal, normal... Yeah, did you use it in a normal... This week, like, in the last seven days, did you actually use... Probably never. Right? <laughs> Probably right? Never. Yeah. And you work. And you work, and work, yeah. and do this yeah. kind of, you know, yeah. stuff, and it's, you just don't... Mm.